이거 하실 때좀더 리듬감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응. <몰> 응. 응. 응. 응. 응. 푸쉬, 푸쉬 크로스, 푸시 크로스, 푸시 그렇지. 더, 더, 더 깊게, 더 깊게. 쭉. 쭉. 오케이. 오케이, 고! 오케이 왔을 때가져야 이건 아니고 맨투맨으로 해아 멘트맨. 어? 아니 후반전엔 쫀으로 할 거야 맨투맨 좋아? 맨투맨 아? 좋아? 오 맨투맨 네. 움직여야 돼 우리 많이 움직여야 돼 잘해 잘해 아, 지금 공격이 많거든요 근데 옆에 찬스 한 번만 봐줘도 다른 찬스 많이 나거든요 공격 욕심 뭐지 한 번만 좀더 같이 하면서 지금 되게 공격은 좋고 다 좋은데 그리고 봐봐 맨처맨 하는데 계속 한 명씩 비잖아요 3점, 막, 3점 맞잖아요 그러면 수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지 말고 그리고 앞에서 프레스 해주는 건 힘든 건 아는데 오케이 일단 한 번만 더 움직여줘요. 한 번씩 커드 커드 한 번씩 해줘. 요 네, 네, 네. 그렇지. 나와주고 아니 나와주고. 오케이 나이스. 출 오, 나이스. 나이스. 수비 수비. 너무 뒤에서 막는다. 너무 뒤에서 막는다. 좀더 붙어 주세요. 잘했어요. 아, 나와줘요. 하이에서 나와.